이번 영상에서는 9월 24일까지 진행하는 이벤트인 신기루섬의 해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캐릭터에 접속하면 1일 1회로 골드루루의 보물열쇠라는 아이템이 우편으로 날아와요. 열쇠를 수령하였으면 신기루섬으로 이동하여 골드루루라는 NPC에게 1일 퀘스트를 받아주세요. 퀘스트의 내용은 숨겨져 있는 보물상자의 열쇠를 사용하여 1회 개봉하는 거예요. 그리고 퀘스트보상으로는 아키페스 경험치를 천상승시켜주는 물약을 얻을 수 있어요. 보물상자는 신기루섬을 돌아다니다보면 주변에 많이 떨어져 있으며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잘 보면서 다녀야 해요. 나오는 자리가 고정이기 때문에 상자를 찾은 장소를 외워두는 것도 좋아요. 상자를 개봉하기 위해서는 노동력 50이 필요하며 개봉 시에 팔로스 결정 두개를 확정적으로 얻을 수 있고 낮은 확률로 추가적인 아이템도 나와요. 상자를 열어서 퀘스트 목표를 달성했으면 골드루루에게 돌아가서 보고하면 돼요. 그리고 해당 이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레벨이 50 이상이 되어야 하며 아키라이프가 있는 계정이라면 열쇠를 1일 최대 5개까지 1시간마다 1개씩 더 받을 수 있어요. 이벤트의 난이도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쉽게 할수 있다는 점이 좋지만 보상이 또 랜덤이에요. 끝